오늘은 조미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국이나 요리를 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뭐 간장이나 뭐 소금, 액젓, 새우젓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평소에 요리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간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은 색이나 향이나 그리고 감칠맛, 염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리를 간장으로만 만든다면 뭐 단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을 끓여도 맑은 느낌의 국을 끓이고 싶은데 너무 간장을 많이 사용한다면 깨끗한 국물을 끓일 수 없고 깔끔한 맛은 나오지 않습니다 간장은 숙성된 감칠맛을 내어주는 조미료이지 재료의 본연의 맛을 이끌어 내는 조미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장 같은 것을 사용하실 때에는 재료의 색이 죽지 않고 향과 감칠맛을 적당히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장만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아무래도 뭐 감칠맛을 이끌어 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요리의 맛을 깔끔하게 살리는 역할은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완을 할수 있는게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비유를 하자면 간장이 주는 맛의 느낌을 이렇게 완만한 언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소금이 주는 이런 맛은 이렇게 경사가 아주 심한 뭐 이렇게 봉우리 같은 맛이라고 느낌이 있거든요. 소금은 그만큼 이렇게 정확한 간이 들어갔을 때 최고의 맛을 이끌어 낼수 있는 조미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간장이나 소금, 그리고 뭐 액젓, 새우젓 이렇게 뭐 여러가지 조미료가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결론은 조미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짠맛이나 감칠맛이나 향 등을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요리를 하신다면 특별하게 뭐 레시피를 이렇게 가지지 않아도 맛을 어느 정도 낼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은 초보자 분들이 이런 조미료에 대해서 사용방법을 잘 모르실 때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의 특성을 조금씩 머리로 이렇게 그려가면서 생각하신다면 요리를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조미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생각이 있다면 영상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